김종민 블랙하트 황미나. 안 하던 행동에서 알았다. 연애의맛 김종민이 황미나와 교제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상관없이 항상 당신을 사랑하는 사. 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가 얼마나 좋든지 간에 항상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막에서는 김종민과 황민아가 코요태 공연 무대에 올라 팬들 배 공식 커플임을 밝히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합니다. 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종종 매우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정서가 항상 혼란스러울 것이며 그 결과는 혼란에 빠져들지 않고 바져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간단할수록 주위 세계는 더 단순해질 것이며 행. 복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조금 자유롭고 어디든 가는 느낌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항상 너무 많이 생각하는 대신 그냥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없으며 피로감 없이 살수 있습니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를 공연에 초대했다. 황미나는 무대 이를 보면서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거리에서 멀리 365번지일 회의의 순간이 짧다 오직 눈물이 분리 슬픔 대신 떨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꿈을 위한 희망이 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가 많이 내리면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어떨까? 요, 거리는 너무 위대합니까? 거리가 너무 먼가요? 나, 는빈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억을 가져갔다. 이날 진행을 맡은 개그맨 고명화는 여자친구가 온 것을. 로 안다하는 김정민의 말에 황미나를 무대로 불렀다. 황미나는 팬들의 환호 속에 무대 위로 올라왔다. 김정민 은 진짜로 만나고 있는 거냐 하는 고명환의 질문에 그럼. 요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린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무대가 끝난 뒤 황미나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코요태의 대기실을 찾았다. 신지는 황미나의 김종민을 18년 동안 봤다. 당신이 강하게 나타날 때마다 사람이 볼수 있는지 여부 배 관계없이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내 눈을 손으로 감싸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이 아름답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성은 모든 것이 자신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돈너혼자해 사랑 너 자신을 사랑해 행복한 자신을 위한 느낌 누군가 당신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기 위해 돈을 기부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 야합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 자신에게 너무 많은 영향, 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워밍업 할 때마다 그는 나에게 어깨를 주며 나는 머리에 의지할 수 있다. 그 앞에 강한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뭐 누가 믿지 않을지라도 말해준다. 나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무 티가 나더라. 셀카 찍고 풍경 찍고 해. 왜 나가면 와이퍼이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와이퍼이도 신경 쓴다.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잘 되고 있나 보구나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은 철저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연애의 마으로 인연을 맺은 김종민과 황미나는 최근 100일 간의 계약 연애를 마치고 1년 간의 공 개연애를 시작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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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낙에서는 김종민이 연인 환민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을 포기하고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쉽다. 사랑, 감정적인 느낌이다. 상황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상처를 받지 않았으며 게, 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랑, 경험, 그러나 장, 기간의 욕망 이날 김종민은 편집 수업을 찾았다. 어떤 걸 찾느냐는 직원. 그의 예, 물음에 김종민은 여성분과 여행 갈때 입을 수 있다. 는 아이템을 찾는다고 답했다. 이어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에는 섬이라고 답했으. 튜디오의 패널들을 당황케 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직원에게 황미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치수를 물었다. 이를 본한 해는 수컷의 본능이 되자 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황민아는 예뻐졌다는 말에 사랑을 많이 받나 봐요라며 아직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고 김종민을 틈새 칭찬했다. 이어 외적인 이상형이 있지는 않았는데 점점 종민 오빠가 이상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TV 조선 연애의 맛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김종민 황미나는 약한 달간 연애의 맛에 출연하지. 않아결별설이 불거져 왔다. 이날 오랜만에 방송에 등. 장한 김종민은 제작진과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이어 기를 꺼냈다. 김종민은 연애의 맛을 처음 시작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미나와 함께였기에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방송을 통해 처음 만나 기인의 연애가 아닌 모두의 연애였다면서 두 사람을 향한 관심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종민은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미묘한 설렘이 너무 좋았다면서도 지금은 서로 바쁘니까 연락을 안한지 오래됐다.